America. e p 자 여러분 미국에서 또다시 한번 구멍치기를 해볼건데 이번에는 구멍치기가 조금 다릅니다 왜냐면 저희가 어떤 섬에 들어왔거든요 여기가 약간 러문도처럼 환상의 섬이라고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저번에는 구멍치기를 낮에 했었는데 요번에는 야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뭐공치 크레이브시 요런 래끼들이 거의 다 야행성이기 때문에 아마도 퍼펙트하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 바로 한번 구멍치기 보러 가보도록 할게요 가자 안가 가자 리발 자 여러분 오늘은 낚시대를 쓰지 않고 저번에 썼던 요 셀카 봉자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요 이게 작살이에요 요렇게 앞으로 땡긴 다음에 식기 봤다 그러면 탁 놓으면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요거를 오늘은 낚싯대로 한번 써볼 거고요 낚싯대는 딱 하나 있습니다 오늘 미끼가 뭐냐면요 살딘 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정갱이래요 그리고 요거는 쉐브 림프 새우 자 그래서 오늘 요두 개로 한번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역시 성격 급한 미국인 오퍼라이 지금 벌써 가서 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동해 아니야? 원래 여기 이렇게 맑아요? 이 섬이 좀 맑은 편아이 섬이 굉장히 지금 집중하고 저 손목 스냅 보세요 랄근무 부... 아, 아. 영어로 전환근을 뭐라 그래요? 한국어로 전환근이 뭔지 모르 여기 여기 랄근 여기가 부분인데 정확히 모르... 어, 너 미국인 아니지? <웃음> 어디? 와, 어디? 어디? 보이세요? 어디? 크레이피쉬가 그냥 보여요두 마리, 두 마리. 오, 와. 와. 여기 한번 잡아볼게요, 크레이피쉬. 야 보이시죠? 오오. 제발, 아니야, 아야한 마리 더올수 있어, 깊게. 얘네가 군집 생활을 하기 때문에 모여 있어. 오, 어? 예. 어? 저기또 있다. 제코, 제코. 와, 여러분, 크레이피쉬 앞에 있는 게 보이죠? 이게 말이안 돼요. 쫄짱개처럼 있어요, 쫄짱개 여기서 크레이피쉬가 쫄짱개 취급인가요? 그렇게 막 그렇게 그런 취급은 아니고. 여기 사이에 크레이피쉬. 어디? 어디? 어디? 너, 너, 너, 너, 너, 너. 여기. 가져간다, 가져. 가져가? 어. 나까 가까아안 가져왔어. 아 얘네가 먹기 반응은 없어. 자 여러분 그 새우가 입질이 없어가지고요 전갱이를 끌어 바로 바꿔볼게요. 그 사장님 이거 얼마요? 외국인이에요예 s yes, sure. 2 0만 원. 이렇게 호갱치네. <웃음> 아니 근데 잠깐 왜 이렇게 맛있게 잘린 것 같아? 라삭 사무라이. <웃음> 발음 한번 구려줄수 있어요? 라삭 사무라이. <웃음> 자 여러분 이렇게 끼고 지금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Hey crayfish, I'm coming. 오야제 크다. 오다으오 오. 다듬... 오, 온다. 오야 먹었어 먹었어 이거? 먹었어 먹었어. 아 야 얘네 입질 바로 오네 역시 정갱이가 바로 오네 앞에 아, 또 있어 개커얘 대가리가 개 큰데? 좀 물었어 여기 흔들리죠 아 정갱이만 가져갔어 리팔레키 여러분 저기 한 마리 있거든요 지금? 형형형형 먹어 바로 먹어 얘네 더듬이 같다대 어,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기다려, 기다려. 근데 바늘에 걸려야 되거든? 아저 보니까 출입 출입이야 라이너 오마이갓 아. 와 아니 크레인피 이렇게 보면서 구멍치기를 할수 있다 게 말이 안돼 야, 야, 갈매기 래기야, 라가리 해라. 봄치 메다 짜리 한 마리 잡아보고 싶거든요, 진짜. 여러분 <목소리> 이게 돌이 여기 보시면 허예요. 이게 뭐냐면요, 다 날매기 리발래기 똥이에요. 그래서 이 똥이 굉장히 미끄럽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떨어지면 진짜 르네 앤 어머니 대상 통고 럼프. 어, 오, 오, 오, 오, 오 저기, 저 어, 크다. 취비를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내 지금 먹고 있어. <목소리> 야, 야, 걸었다. 야, 야, 걸었다, 걸었다, 걸었어. 이야, 아, 아, 걸었는데, 진짜 갔다 걸었는데, 미친 듯이 만나봐, 진짜 여기. 왜, 왜, 왜? 곰치! 빨리빨리 빨리! 형 빨리, 빨리. 어디? 찍혔어? 어, 아쉣안 아, 돼. 아 안돼 여기 있네 바로 있네 어디 어디? 오야야야 야, 야. 곰치 곰치 세개다 넣어 집중해야 될것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지금 오케이, 계속 오케이. 지금 돌고 있어 제발 제발 야저 곰치 개커 그때 잡은 거보다 훨씬 커 이거 잡아야 돼요 여러분 무조건 어, 없어졌어 아, 예. 아. 그때 곰치 딱한 마리 잡았잖아요 근데 저 사이즈가 말이 안 돼요 I'm very exciting I must catch e e l e l l e l 플라이 아가레 홀어 지금 팽팽하다 댕기네 댕기네 댕기네 걸린 거 같은데? 나 잡은 거 같은데? 오케이 아아 빠졌어 이거 뭐야? 뭔데? 빨간개 빨간개 개? 빨간 개? 어 뭐야 뭐야 뭐야 개 있어 개 어? 빨간개 빨간개 전개 해줘 잠깐잠깐 아, 개 들어갔어. 예예예예예 예. 예예예 바로 바로 바로. 야 들어가. 먹어 먹어 먹어.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걸면 대박이다. 지금 개 다리 걸렸어. 지금 걸으면서 코코 아. 야, 빨간색 개는 뭐지? 홍게 같았어, 진짜. 뭐예요? 캘프 크랩이었을 거예요. 캘프 크랩. 어, 어 잠깐. 벽에 하나 있저 안에 존나개커 어, 너거 먹었다. 왔다. 기다리고 있어. 어, 진짜 커 제발. 아메리칸 시티즌 힘을 보여줘. 쇼쇼 쇼미 더 크레이피시. 될까? 될까? 오, 아... 아... 어, 곰치다. 어디, 어디, 오케이. 곰치 봤어요, 아, 곰치. 곰치? 제발 물어. 오, 어, 어, 곰치다. 진짜 곰치. 한번 해봐. 오, 오, 오, 잡았어, 잡았어. 곰치야? 야, 곰치, 곰치. 곰치, 곰치 잡았어. 왜 곰치 왜 잡았어. 왜 야, 야, 왜 ]야, 왜, 왜. 야, 야, 야, 개코, 개코. 와우 와우 와 올려 올려 그렇지 야, 곰치 아메리칸, 아메리칸 시티즌 oh 와 여러분 곰치입니다 진짜 곰치 잡았어요 또 잡았어요 와 어마어마하다 사이즈 괜찮지? 오 사이즈 괜찮아 야 이거 킵해야 돼 이거 어떻게 킵하자 와이 곰치 꼽는 거 보세요 얘 성격이 엄청나서 자기 살도 막 뜯더라고요 지금 지가 꼬았네야 지금 목에 걸렸어 야야야야 야, 야, 야. 목에 걸렸어 이거 얼른 가서 풀어자 여러분 이단오파라님은 저거 킵하러 갈게요 와 대박 저희가 최근에 잡은 거보다 좀더큰거 같아요 야 곰치 곰치 곰치 어디, 어디, 진짜, 어디? 일로, 일로, 일로, 들어갔어? 일로, 일로, 들어갔어? 일로, 일로. 들어갔어? 곰치 많네, 진짜. 곰치 파티 해야 되겠다. 야, 야 곰치, 곰, 곰치, 곰치. 어디, 어디, 어디? 저 곰치 여기로 들어갔어. 한번 꺼내. 꺼내, 해봐, 꺼내. 꺼내. 살살, 살살 그냥 쭉 꺼내면 돼. 오오오오 오, 오, 오, 오, 오, 오, 곰치야? 왜? 곰치야? 뚝뚝 치는 게 크레이피쉬 어, 같은데? 아니야, 저 곰치 밑에 있는 거 같은데, 저거? 아니, 야, 일단 야, 있어. 야, 곰치 진짜 커. 어디야? 여기. 우와, 씨. 내가 넣을게, 이거. 어, 야, 어. 어 없어? 어. 와 여러분. 저 안에 곰치 진짜 커. 와! 야, 무태장어 같아. 장난 아이지메다야메다야 메다야, 진짜 이거 메다 가까이 될거 같아요. 어, 곰치 곰치 먹어. 곰치 먹을 것 같은데. 음, 제발, 제발. 우와, 씨, 야, 제발. 제발. 와, 씨야. 폐어 같아. 폐폐야. 일다 제발. 제발 물어. 제발. 여기 앞에도 있잖아. 곰치 뭐야? 그 여기도 있어 아니 여기 여기 여기. 야, 이거 뭐야? 저 어떻게 손으로 잡고 싶어. 손가락라삭들 잠만. 어, 곰치랑 크레피션 싸운다. 형. 야, 나, 아래 야, 나, 곰치 있어. 헤나 크레피션 자꾸 끌어먹 그거 봤어 어, 내 곰치 내거 물었다. 아, 빠졌어. 야, 형, 예예 예. 잡아. 예, 잡아. 비키 비키 키 있어? 예, 잡아. 없어. 그냥 해 볼게. 오 이거 봐. 이거 봐. 야, 이거 공격한다. 그냥 무는데? 형 미끼 빨리 껴야겠다 그냥. 먹이 반응 찍을 수 있어. 봐봐봐봐봐 봐. 야, 봐, 야, 봐, 야, 야, 야, 야, 야 냄새 맡는다. 야. 하직하직 아직, 아직, 기다려. 야, 기다려, 방금 기다려, 방금 기다려. 방금 기다려. 방금 기다려. 방금 기다려. 야, 이게 말인데. 기다려 볼까? 먹을 때까지? 어,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려 봐. 뚫고 어. 간다. 뚫고 간다. 목에 아예 넣었을 때 해야겠다. 맞지. 츄베르. 어. 아니야, 쭈룩쭈룩이야 어, 어, 잠깐만. 잠깐만. 반응 걸렸다. 이제 걸렸어요. 걸렸어? 어, 형 이거 봐. 이거 봐. 땡겨 땡겨 예! 개코 우와, 미쳤어, 미쳤어. 우와.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우와. 야, 야, 야, 이거 말이 안 돼. 일로 와 봐. 일로 와 우와, 야요. 우와, 오, 어, 뭐야. 아니요? 야, 야, 지가 묶었어. 괜찮아. 야, 야, 야, 야, 형, 형, 떨어지겠다, 야, 이거. 빨리, 빨리, 빨리. 앞으로. 우와, 곰치 이거 개 크다. 야, 야, 나 낙지 유튜버? 인정. 오늘 곰치 많이 잡자. 곰파 하자, 곰파. 석센스 형, 개 커. 얘 얼마야? 얘 80, 80. 곰팡이분들이 곰치 잡으면 좋아해예 좋아하시지. <웃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웃음> 야,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릴게요. 야, 아, 사이즈 진짜 봐, 사이즈 봐. 봐. 어, 여러분. 뭐야? 야, 야, 사이즈 한번 비교해드릴게요. 보시면은. 야, 도와줄게. 발 하나 더. 야, 야. 야, 우리 와, 오, 우리 오, 오, 오, 와 여러분 오늘 곰치 파티도 할것 같습니다. 야너왜펀치는안 하냐? 아얘 무서워서 땡콩 맞아라. <웃음> 절대 물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야, 야, 하지 마. 이런 시간이 없어. 빨리 한 왕호, 마리 더 잡아야 돼. 왕복, 얘, 얘 어떻게? 얘 어려워. 일단 놓쳐. 집게로 나가려면 잡아보. One two three. 아하하하하. 나나나떠어오유야야 코브라 아니야? 그렇지. 들수 있어? 들어가? 오케이 나이스. 형형 빨리 가서 또 잡자. 저 안에 개큰거 있었는데. 어디? 야 이야, 뭐야, 뭐야뭐야야야 야, 야, 야, 야, 문어, 문어, 문어 자, 상 잠깐 제가 들어갈게, 제가 들어갈게 야, 야 손으로, 손으로, 그래 그랬지 야 이거 뭐먹야야야야야야야왜왜왜왜왜왜이 무거울... 야, 야. 아니 아니 야 이야, 이야, 이야, 이야, 이야, 잘했어 야 이야, 이야, 이야, 이야, 이야, 이야, 이야, 이야, 이야, 이야, 이야, 이야, 이야, 이야, 이야, 이야, 이야, 이야, 이야, 이야, 이야, 이야, 이야, 이야, 이야, 이야, 이야, 이야, 이야, 이야, 이야, 이야, 어야 이야, 이야, 이야, 이야, 이야, 이야, 이야, 이야, 이야, 이야, 이야, 이야, 야곰야야야야곰치야이천 이야, 당겨. 야 아니, 아니. 야, 개코, 야, 개다, 개다, 개다. 어, 형,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할수 있어, 할수 있어. 걸었어, 이베 이베 걸었어, 200. 걸었어, 걸었어, 200 걸었어. 올라가. 와, 형, 나 너무 아픈데, 지금? 어, 아, 괜찮아. 잠시만. 내가 아픈 거 야, 앞에를 잡아줘, 앞에를 잡아줘. 우와. 예, 일단 올라가자. 예. 야, 손 조심해, 손 조심해, 물린다, 물린다. 자, 이제. 사이즈 개 미쳤어. 낙지 둘다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일단 나가. 진영아, 렛츠고, 런. 야, 미쳤다, 맞지? 형, 공치사냥꾼이구만 런, 런, 런. 그러지 야, 따라가, 따라가. 재밌다, 재밌어 재밌어. 우와. 진짜 커 말도 안 돼. 리얼, 이거 보세요. 와 얼굴 전부다. 와 여러분 진짜 곰치입니다 미친 거요, 예 미친 거. 한국에서는 어. 깊은 바다에서밖에 안 살거든요. 한번 내가 잡아볼게 이번에 아래님 잡아요. 오케이. 오케이. 형, 봐, 형 거기 손잡이에요. 아씨. 야야야야 야, 나갈 뻔했다. 지금. 나이스. 아, 야이뜯겼다 얘. 아, 어, 발치했다. 미안해. 두여원아 임플란트. 오케이. 우와. Yeah. 이거 봐봐. 와, 얘 진짜 상호 구조구나. 입이. 안에 턱이 하나 더 있어 가지고. 이게 진짜. 진짜 턱이에요? 네. 그래서 안에서 한번 더 물어봐. 오, 야야야. <웃음> 만다. 만다. 만다. 야야야야야. 더키 아이스 크림. 저키 아이스 크림. 잡아야지. 걸어야지. 우와. 사이즈 보이시죠 여러분. 이때까지 잡은 거라. 형 낚시 유튜버 린정 대린정.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많이 해 주세요. 고마워. 이거. 펀치, 펀 야, 야 진영이 때린 거 같은데? 아, 어, 미안해, 진영아. 괜찮아 <웃음> <웃음> 어제 나한테 왜 그랬었어? <웃음> 또 가? 어, 또 가? 한 마리만 더 잡자. 자, 여러분, 이제 또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곰치 한 마리만 더 해볼게요. 헛돌빵님 거 없잖아요. 밥만 줄래? 저거 다못 먹잖아. 비행기표가 비쌌거든요. 내가 비행기표 내게, 리발. <웃음> 야, 또 왔다, 또 왔다. 또 왔어? 아, 나 뭔데? 미쳤어, 또 뭔데? 왔어. 뭔데? 크레이야, 크레이야? 곰치, 곰치. 진짜로? 어. 보여? 아니, 아니, 내 손맛이 있잖아. 자, 자.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한번 땡겨봐. 지금 쭉 땡기고 있잖아. 자, 자, 아, 받박어 아, 자, 여러분, 저기 보시면은 곰치가. 저렇게, 보이시죠? 저렇게 지금 입 벌리고, 뭐 하는 거야? 지금 도리빙뱅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댄싱! 댄싱 머신. 와, 저러고 있습니다. 저기밥 던지면 무는 건데, 사실 지금 저 사이즈 만족하지 않아? 저건 새끼야. 근데 입을 왜 이렇게 벌리고 있어, 쟤는? 애교야. 자기도 전갱이 쳐먹고 싶어가지고. 이야 저런 식으로 지금 자연 이걸 보는 게 너무 신기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이런 수심에서 곰치가 안 나오고, 아. 아쿠아리움 아니면은, 어. <웃음> 라가리 해라 얘기하고 있잖아 리발레기야. 약간 라가... 오이치개쎄 초조했는데 초둑이면곰치에요 미끼 가져갔나? 와 미끼만 쏙 빼갔어. 안에 큰거 있지 좀 있어. 오 저기 있네. 저거 내거 가져갈 느낌 있어. 곰치 꽤커꽤 어? 커. 꽤 커. 지금 갈게요, 여기가 여러분 곰치 꼴이다 곰치 곰치꼴 곰치꼴 오케이 넌 뒤졌다. 지금 세개다 넣었다. 요거 중에 하나는 물겠지? 곰치 왔어? 곰치 어, 왔어? 오야근데 어, 야, 아까 뭐야 개 크다. 됐다 가져. 어, 가져가. 오케이 어, 진영 진영스 우와. 와 걸었어! 걸었어! 걸었어 아, 낚싯대 안 부러지겠지? 야야야 개 큰가 보다 지영아스케 아, 보여줘 개 커! 개 크지? 아까보다 커? 하하. 아, 아, 진짜 네, 아깝다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야야 여깄어! 야 이거 치고! 야 이거 치고! 어 야!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어. 우와! 미쳤지 미쳤어 미쳤어 여기다 뭐, 여기다 와, 여기 와 진짜 크다 야. 진짜 크지 여러분 보이시 지금 먹을 것 같아? 어 잘하면 될 같아? 제발 제발 먹어? 아니, 지금 바로 입 앞에 있어요. 야, 됐다, 돌린다, 입에 넣어줘 먹어 <s Multi fullness> 제발 먹어 됐다 됐다 먹었다 먹었어 먹었어 먹간빼빼오 Huge... 됐다 먹었다 야야야야야야 말이 안돼야야야 잠깐만 야오 뛰어가 뛰어가 뛰어가 한국인이야 미국인이야 같이 가자 여러분 거대합니다 거대해 여어가는거 개개 없다 진영아 어때 개 크지? 이거 봐요 우와 여러분 우와. 크기가, 크기가 말이 안돼 진짜 와 여러분 두께보세요 빵부 빵버... <웃음> 오우 얘얘 물라 그래 오 조련 조련 조련 한통관 하나 알려줘? 뭔데? 분명히 에세 마리 있어 진짜로? 마 사이즈 와얘 진짜 봐봐 미쳤어 아가리 야얘 지금 볼에 걸렸어 실 리프팅하고 있다니까 <웃음> 우와우 예예 진영아 진영아 왜 이렇게 수고. 터프해 진영아 너야 너무 터프해 와! 진영 살살. 오예예예예예 물렸어 물렸어. 됐다. 어? 됐다. 맞았다. 우와! 즐을수 있어? 잡고. 와, 여러분 곰치 사이즈입니다. 용이야 뭐야 미쳤어 진짜 와 아, 여러분 미쳤어 말이네? 자 여러분 곰치 힙 한번 볼게요 이게 안을 봐봐 이중턱이야 아저 어, 안에도 턱이야? 아니 저것도? 어, 어. 이거 보리살 할수 있어 혹시? 아니 아니야 야야야 야, 야, 야. 목숨 목숨 목숨 아, <웃음> 자 여러분 얘 예, 바로 킵 받으러 가겠습니다 아베리고베리고 근데 이거 들어가요? 들어갈 수도 있을 거이거 예수님이 주신 바겠스요 돌리고 돌리고 오 조심해 <웃음> 근데 여러분 지금 저희가 얘네를 만져봤는데 가죽이 이게 뭐야 와... 아니 뱀은 미끄럽기라든지 얘는 어, 되게 진짜 이상해. 사람 살 같아 네 맞아요 조금 어, 뻑뻑한 네, 사람 살 만져봐요. 같아요 그리고 이 점액질 어 뭐야 어 흰색으로 되네 이건 만져봐요 이거 우리 만져도 돼 손으로 <웃음> 어야 어, 이제 <웃음> <웃음> 장난꾸러기 아메리칸 왜 손으로 비비니까 덩프도. 근데 이거 독 있는 거 아니지 진영아 아니, 아니, 아니, 괜찮아 저거. 괜찮아 어, 아까 문어 미치는 줄 알았네 <웃음> <웃음> 재밌었어요. 그 문어 내진한 걸려서 옆으로 가더라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여러분 그리고 이 점액질이 지금 굳으면서 진짜 신기한 게뱀 허물처럼 되고 있어요. 약간 분바야 지금 허물 벗긴 느낌이거든요 자 지금 이런 식으로 와쉣 리스 거스트 얘 뭐야 야야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왜왜왜왜왜왜왜 뭐야 왜왜왜 뭐야 얘 뭐야 왜 나왔어 얘 공치가 나왔어 밖으로 아야야야 뒤로 간다 안 돼! 안 돼! 우와, 이게 뭐야? 나왔어, 그냥? 야, 여기를 이게 뛰어 넘으려고 했나봐, 맞지? 그니까. 근데 크기가 작아서 괜찮아요. 아쉽지 않아요. 야, 역시 미국 다릅니다. 형, 영주권 가질래? 오프라인님, 그 영주권 받는 방법 중에 남자랑 결혼해도 가능한 그런 거 있어요? 있어요. 그럼 저랑. 너 은혜 씨한테. 인 은증인데 아, 미끼를 자꾸 따요!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야. 뭐야? 야! 야! <웃음> <웃음> 곰치 왜또 잡혔어 얘얘 얘 놔주자 그래. 우리도 이제 방생해야지 우리 먹을만큼 잡았으니까 자, 여러분 저 곰치는 방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쟤뭐 먹고 가네 내가 하나 줬어 갈때갈때 아, 때 가더라도 전갱이 하나 또 괜찮잖아 나. 뭐야 저기 크레이피시또 있어 왔어 왔어 왔어 뭐뭐 왔어, 어, 왔어. 왔어. 왔다고 검치, 곰치, 곰치 곰치 곰치 거짓말 거짓말 곰치. 야, 아아 야, 아아 야! 사이즈 아, 아, 아, 아, 아, 다 야, 어, 이거? 많이 챙겼잖아. 아, 그래, 그래. 자, 여러분, 얘는 발 빼가지고 제가 방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야, 야, 야, 잠시만. 자기가 꼬아가지고 질식사 할수 있나? 얘, 얘, 이거 어떻해 기절한 어, 거 아니야? 이거 어떻해 혀로 한번 해줘. 근데, 네, 네. 어, <웃음> 입이 지금 딱 묶였어요. 야! 입을 묶어버렸네! <웃음> <웃음> 예. 입을 묶어버렸어! 자, 여러분, 이 라가리 묶인 애는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저기곰치또 있어, 또 있어. 이거 헤로실로도 잡겠다. 손, 라삭, 되는 거 아니야? 아 미안, 미안. 너, 다치면, 나뺨 맞아. 누구한테? 어깨 어, 네. 넓으신 분 있잖아. 지금 형은 뒤졌어 이제. <웃음> 잠깐만, 잠깐만. 뭔데? 뭔데? 오, 뭔데? 공치, 공치. 뭔데? 야야야. 야청거 말도 안 돼. 범치라고. 야 야, 야, 야, 야, 야! 야, 더 커. 더 커. 달야요 야야. 진영아 달려. 괴물이야, 괴물. 와 달려 달려 달려. 야. 야 와미 와! 여러분, 돌았습니다. 도코 미쳤어요. 어, 얘또 꼰다, 꼰다. 안 돼, 안 돼. 야 방금 진영이한테 배 맞았거든. <웃음> 먹는 거 같은데? 야야, 조심히 야, 해야, 야, 야, 야, 조심해. 야, 야, 야. 잠깐만, 들고 있어. 이걸 내가 잡을게. 와, 미쳤어. 야, 야, 뭐야? 더다 아이스크림. 오! 야, 야, 야. 이거 영아 괜찮아? 감 들어오세요. 와, 사이즈 써, 미쳤어. 미쳤어. 와, 이거 곰치 사냥꾼이네. 형얘 챙겨야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할까요? 다른 애들 다 살려주고 큰애두 아, 마리만 딱 가져갔습니다. 이 신발 한번 물려보자. 제껌을 아니야, 이거 이거 이거. 참 한번. 어, 이거 사구리 아닌데. 유발 가스 라이팅? 아, 너너 나. 한번 물어봐라. 얼마 센지 야 얼마? <웃음> 야 냄새 나서 <야>. 도망가잖아! <웃음> 도망가! 사주님 상아지가일로와 나. 오이야 씨. 와우 와우 제 야. 야야야야야 <웃음> <웃음> 아, 아 커플운동한다. 너 은혜한테 뒤졌다. <웃음> 한국에 어깨 넓은 사람 있는데 너 뒤졌어. <웃음> 너도 뒤졌다.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얘 바로 키파 들어갈게요. 나머지 다 방생을 했고 자요큰래키두 마리만 형 들어가. 너 보자. 싸나운 놈. 쉿 <웃음> 키파. <쥐이, 힙합. 웃음> 야야야야 조심해 조심해 조심하라고 조심하라고 오케이 넣을 수 있어? 어. 넣을 수 있어? 진짜 무겁다 어 이거 열어줘 이거 열어줘 이거 열어줘 열어버려 하하버려 <웃음> no, 걔도 할수 있어? 노노노 no, no, no. 방금 이빨 나갔다 미안해 임플란트 해줄게 와우 와열어버할건 다해 열어버려 하하하하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둥마리 아주 큰거 진짜 마지막에 저희 가려고 그랬는데 극적으로 또 엄마 리칸시티즈니 해줬습니다 오파라이 님도 구독 좋아요 좀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바로 숙소로 가가 가지고 한번 추배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 근데 맞다 라, 같이 먹어야지 해산물을 못 먹어요 배도 있고 낚시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해산물을 못 먹어요 Just hobby 발음 맛 어때요? Very good 지금 라삭라삭 라상, 라상 해봐 라삭라삭 라상 자 여러분 지금 곰치 잡으려고 하는데 지금 저기 사슴 있습니다 근데 너무 큰데? 곰치 뺏기는 거 아니야? 쟤네 뭐 뺏어? 당근 하나 주면 지나갈 수 있겠냐? <웃음> 아, 가왜 이렇게 커 공격 안 하지? 네 공격 안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해치지 않는 거 아니까 아, 야, 동물원 같다 근데 뒷발 지금 장전했는데 형. Do you like 곰치? <웃음> 야, 야 싫대 싫대 싫대 야네 근데 왜나 밀었냐? 아니 제가 뒷발을 장전하더라고 <웃음> 아, 그형 아, 들이받으면 나 도망갈라고 <웃음> 아이고 하나 둘셋 <웃음> 오우 <웃음> 와 아직 한발 남았다. Yeah! X? 어, 디지털 엑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대왕공치 두마리를 잡았는데 사실은 일곱 마리를 잡았습니다 었 근데 저희가 이제 작은 쪼머리기들은 다섯 마리다 살려주고 큰거두마리를 지금 잡아왔는데 지금 바로 한번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비주얼 한번 보세요 미쳤습니다 와. 그리고 여러분 크기 보시면은 저희가 쌍둥이를 잡았나 봐요 크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줄자가 없기 때문에 제가 한 뼘이 딱 20이거든요 이걸로 이렇게 한뼘네뼘 다섯 뼘 하고 3, 4cm 남거든요 1m 3, 4 정도 될것 같습니다 이안 보여주세요 이 엄청나요 조심 우아, 아, 와. 우와, 우와, 여러분, 이 보세요. 안에 이가 계속 지금 나 있어가지고 물리면 빠질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우와. 가로 와, 일 <웃음> 여러분, 진짜, 얼핏 이렇게 보면은 개큰 구렁이 한 마리랑 보고 한 마리 있네. 근데 이게 뭐예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이게 제가 봤을 때 아가미 같거든요. 아, 어, 들어가요. 어, 넣지 마. 느낌 이상해. <웃음> 그리고 쭉 내려가, 어? 아 이건 느끼 싫어. 왠줄 알아? 롱꼬. 예아. Yeah. 혹시 롱꼬가 영어로 뭐예요? NS? 그만해 <웃음> <웃음> 컷, 컷, 컷. 자, 이거를레놀이라고 합니다, 레놀 어, 약간 해삼 롱구멍 비슷하게 생겼죠, 맞죠? 근데 손은 절대 넣고 싶다. 내 시간 한번 해줘. 에헤이! 에헤이! 에헤이! 자, 요렇게 잡은 거대한 곰치를. 칠혈이... 혀는 넣어라. 네, 알았어. <웃음> 거대한 검실이 이제 어떻게 먹을 거냐면요. 얘네들은 포를 싹 떠가지고 수영장에 있는 바베큐장에 가가지고 한번 바베큐로 추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지금 바로 손질해봐야 되는데, 손질할 줄 아시는 분. 내가 먼저 해볼게요. 오, 오, 칼 뭐야? American style. <웃음> 자, 그럼 바로 한 포를 떠볼게요. 신발 대 뭐, 뭐, 뭐야? <웃음> 마참 아, 그러면 말씀 안 드리겠는데 지금 큰거두 마리가 있잖아요. 근데 어? 두 마리 다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한 마리는 통막을 대가지고 저희가 또 보디스마 배위에서 통말에 내리거든요. 그 통말 미끼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마리만 양적으로 포르터 산 먹어볼게요. 초베를 트름 트름. 될것 같아? 우와. 어? 어때? 느낌이? 질겨. 말이 안 돼. 오, 잘리네. 여러분 얘네 여기 가죽이 진짜 동물 가죽 느낌이에요. 이거, 이거 봐. 왜? 야살 미쳤는데? 완전 이거 콜레스테롤 덩어리네. 콜레스테롤? 아니 아니. 콜레... 라그랬와뼈 아, 아, 어, 어. <웃음> <웃음> 두께가 미쳤습니다 여기 위로 해서 이제 포를 떠야 되는데 뜰뜰뜰수 뜰 있을까 이거는 오팔 아이가 <웃음> 자 그러면 이 무시무시한 머리는 저 머리꺼죠 <웃음> 어. 자 그러면 이제 내장 먼저 제거를 해볼게요 자 내장만 무슨 게 50cm요 라상 라상 라상 라상 형 그냥 가위로 하자 진짜 말해야지 라상 옷 자르는 소리가 나요 여러분 가방 만들어줄까? 아니 지갑 만들어줘 은혜 주기 <웃음> 야 맞고 싶네 오오 여여 내시경 사무라이 아. 이게 다 내장이야? 으아 <웃음> <웃음> 디스코스티 간이지 이거 간 그냥 먹어도 돼형야야야야야야야야 야, 냄새 이거 야, 한번 맡아보안 맡을래 <웃음> 장난 아니지 <웃음> <웃음> <웃음> 괜찮아? 리얼이다 얘 장애 리얼이지 와썩은냄 나. 이거 먹을 수 있어? 잘, 여러분 이게 곰치 부레입니다 곰치 부레 한번 터뜨려주세요 이거 빵 터질 수도 있어 오질겨 <웃음> 진짜 안보죠 알았어. 더 뜨리지 마. 그럼 바로 발에 봐보자 내가 봐 볼게. 안 돼. 아, 아야야. 아, 아, 아, 올라오지 마. 올라오지 마. 자 내장 다 제거했고 바로 씻어 줄게요. 야, 너왜 립싱크? 아, 오케이. 하나, 둘, 셋. Let's take a shower. <웃음> 자, 여러분 지금 이렇게 싹다 내장을 빼 줬거든요. 그리고 나서 오팔라이가 손질을 할 건데 자 잠시만요. 보용도 라이코 같은 짓해 놨거든요. 와, 미쳤다. 말이 안 나와. 그러면 이 곰치가 지방이 굉장히 많다 그럽니다. 이게 지방층이고 <웃음> 이게 다 지방이에요 여러분 반반이네 거의 그러면 살이랑 지방이랑 어? 형이네 자 여러분 지금 이렇게 쫙 펼쳐놓고 있습니다 오오아개롭간 레벨 저어 역시 콜리 동생 내가 형이야 <웃음> 아 형이 발 끝날 때가 좋더라 자 여러분 곰치 빨리 하고 있습니다 포거 형이요 자 힘줄 보여 낡은 렉싱 얼굴 빨개졌어 알아 조용히 해 <웃음> 근데 사실 이 곰치가 조금 비린 맛이 좀 세다고 하거든요 숯불에는 또 어떨지 모르니까 먹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작업이죠 어, 뼈 제거 오 라사 사무라이 <웃음> 카이틴 드라마 같아 여러분 이게 다 뼈예요 진짜 미쳤다 그리고 뼈가 약간 이중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올챙이 같아 요가이보진 사람 요거로뺨 맞기? 가이바위보 오케이 아, 내가 형도 어떻게 쳐 <웃음>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웃음> 할때 제대로 해야지, 할 때. 나 솔직히 안 아플 줄 알았어. <웃음> <웃음> 그게 내가 동상이니까 나도 한대 맞을게.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웃음>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웃음> 아니, 아니, 아파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자, 여러분 지금 손질이 다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게 지금 싹다살료입니다와 미쳤어 미쳤어 자 여러분 그리고 참고로 이 곰치의 껍질을 원래 벗겨서 드시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근데 이게 뭐 뺀지가 있어야 벗길 수 있고 저희는 오히려 껍질이 있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바베큐장에 지금 굉장히 조금 널티 티 해가지고 바닥 쪽으로 한번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지? 안 죽으면 됐지 어어 어. 식중독이야 아니면 컨텐츠야? 구독, 좋아요 많이 <웃음> 부탁드릴요 <웃음> <웃음> 저도 염자 여러분 그럼 바베큐장으로 한번 이행을 보도록 할게요 요셋 <웃음> 오요요요요요요 <세. 웃음> 어, <웃음> 와 Let's go Paris! <laughs> 자 여러분 이렇게 싹 말하는데 멀리서 얼핏 보면은 개군소 같아요 여러분 리발 어, 뭐야 <웃음> 자, 여러분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미쳤습니다 여러분 호텔 옆에 있는 수영장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호텔 근처에 이쪽에다 바베큐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바베큐 한번 슈베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 이게 바베큐 기계인데 한번 열어주세요 열어봐 <웃음> 잔잔하게 잘해 뭐예요? 오, 뭐예요? 이것도 준비돼요? 준비돼 있구나 닦아야 돼요 아르바이트 해보셨어요? 아니, 처음이에요 <웃음> <웃음> 어자 이제 불을 어떻게 켜요? 어떻게 켜는 건데? 일단 이거 파이어. 다 하이로 맞춰주고요 예 파이어 이걸로 익나이 파이 오! 이거를 닫아서 올려주면 돼요 잠깐만 어? 이거 닫을 때뭐안 했는데? 닫아 버. 제는데 최고 최고 자 여러분 일단 이렇게 예열을 한번 쫙 해주도록 할게요 바삭바삭 여기 보시면은 바비큐 지금 싹다 익혔거든요? 자 이거 한번 들어서 가볼게요 오. 우와. 드, 우와 들어가라? 오. 미쳤는데? 오. 우와 이거 이제 우리 어떻게 먹을 거야? 그냥 먹으면 또 심심하잖아 예자 yeah.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아주 다양한 소스를 준비했습니다 미국에는 아주 다양한 시즈닝들이 많더라고요 자 바로 준비했어요 여기 시푸드 그릴 케이준 이거는 좀 많이 하죠 요게 좀 신기해요 뭐냐면 타르타르 소스인데 원래 액체잖아 근데 요거는 가루야 나 처음 봐 그리고 이것도 머스타드야 이게 이게 머스타드 씨앗이라 그래가지고 머스타드랑 비슷한 맛이 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두 면이 있잖아요 한 면에는 이게 뭐야 자, 술 아니었어? 예 아, yeah. 바베큐 소스예요 바베큐 소스를 한쪽에는 쫙 뿌리고 나머지 반쪽에는 조금조금씩 시디닉을 쫙쫙 한번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뿌리러 가자 아이스가 이러니까 미치겠네 <웃음> <웃음> 자 그러면 얘를 과감하게 우와 우와 이거 어떻게 나 개잘하나 봐야너왜 야, 잘해 갑자기 나너 이런 모습 처음이야 아, 처음은 좀 그렇지 허. 세컨 <웃음> 세컨 <웃음> 자 붓으로 쫙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오케이 많이, a lot of 자 여기 여기 허예 오케이 I will 아 no I will I, I, I, I did I do I do I do <웃음> 민망하지 뒤지고 싶어 <웃음> <웃음> 저렇게 한쪽면 지금 쫙 바르고 자 나머지 시즈닝은 로고 형이 한번 발라줘 난 타르타르가 진짜 맛있는 거아 이거 라르라르로르 예아 오야야야야야야 타르타르 오 케이준 와 이건 뭐예요? 스티프트 그릴링이라고 해산물 그릴 할때붙는 시즈닝 오고고 하이라이트 야, 이런 거 진짜 처음 봐 많이 봤어요? 근데 원래는 이거를 갈아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No it's okay We a r Korean 이빨로 씹으면 되니까 <웃음> 자 여기도 한쪽면 쫙 끝까지 어.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지금 보시면은 미쳤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요거를 이제 빨리 닫아야 훈연처럼 익힐 수 있거든요 자 바로 해주세요 닫아버려? <웃음> 귀여워 자 이렇게 해서 조금 대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솔직히 저희가 이게 시즈닝을 처음 먹어보는 거라서 어떤 시즈닝이 맛있는지 모르잖아 도전이지 뭐그 도전인데 구역질 할수 있잖아 사실 못 먹거나 자 그래가지고 뒤를 하나 걸겠습니다 뭐뭐뭐자 보시면은 수영장 있는데 여기를안 들어가면 멍청해요 왠줄 알아요? 오늘 우리 <웃음> 자 그래서 먹다가 구역질이 나오는 사람은 바로 입수 오케이 오케이 물고요 <웃음> 아니, 아니. 이거 배꼽야될것 같아. 왜냐면 아니, 수영장이 왜? 더러워지니까 야, 이거 왜 이래! 아,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게 아메리칸 스타일이야? 어. 근데 왜? 약간 왜? 당황한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 <웃음> 고기에서 나오는 기름 때문에. 아아 야,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왜, 왜, 왜?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생선 기름으로 불이 이렇게 번질 수 있는 건 처음이야. 오, 와우. 오, 바베큐 딱 많아졌네. 어, 난 살짝 쫄았어. 무서워. 아, 이게 아메리칸 시티즈인데 아무렇지 않잖아. 평온하잖아. 땀 조금만 딱. <웃음>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드디어 대왕범치 바베큐가 완성되었습니다. <웃음> <웃음> 와 이게 바베큐 여기는 각종 시드니 자라파그리 <웃음> 지금 바로 한번 츄베르 때려 볼게요 자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바베큐를 먼저 한 번씩 먹어보자고 바베큐좀덜 익었어요 <웃음> 괜찮아요 곰치 회로도 먹지 않아요? 먹어봤어? 아니요? <웃음> 다 익은 것 같아요 지금 비주얼 나쁘지 어, 어. 않네 어, 냄새는 베리 굿인데? 그냥 바베큐 어. 같이 먹을까? <웃음>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셋츄베를추룩추 둘, <웃음> <추베르. 추베르. 추베르. 웃음> 오 맛있는데? 어때요? 그냥 살짝 탄 고기 맛이에요 어 근데 괜찮죠? 원래 선생님 못 먹는데 괜찮다고 하거든요? 오 진짜 맛있다 씹을수록 기려요 어어 헤이 헤이 빠지기 준비하는구만 아이고 오케이 물이 정말 짜 이거 짜다고? 바닷물 같아요? 네나안 빠질래요 괜찮아요? 아 정말 괜찮아요 이가 그랬잖아요. <웃음> <웃음> <영광을 웃음> <할까요? 웃음> 어, 근데 멋있어요 지금 아니 머리살 저런 비싼 느낌으로 한번 가보는 거 어때요? <웃음> 아미안해 안아주고 싶은데 물이 짜다 그랬어 싫어요 야! <웃음> 하어 근데 일단 맛평가를 해보자면은 물고기의 맛은 절대 아니에요 진짜 콜라겐 그 느낌이 세가지고 육고기에 콜라겐 지방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오, 느낌이에요 진짜? 그래가지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진짜 좋아할 맛입니다 이거 한번 먹어볼까? 한번 빠진 사람은 일단 패스 하나 둘셋초발음 초랄... 나 맞아 <웃음> 야 지방만 먹었어 그런 로고 선수 <웃음> 와 뭐야 모자이지 모자 누구 거야 아 너무 웃기다 와 한강 솔직히 일부러 슬랩스틱이었지 구독 좋아요 꼭 어, 어+ 어 왔어. 몸에서 저... 열나는 거 뭐... 보여? 저살이 <웃음> 아, 디네 내가 생각보다 여러분 비위가 세졌나봐요 이상한 거 먹다가 내가 쎄 이렇게 합시다 하나씩 골라요 시지능을 아, 어때? 괜찮지? 좋아 좋아 <웃음> 어? <웃음> 아니 옆에 보면서 아너자 <웃음> 여러분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요게 타르타르, 케이준, 시푸드 그릴링, 머스타드 자요세개 중에 골르기 가위바위보 오케이! 이거 예스! 난 머스타드 왜냐면 한 번도 안먹어본기때문 너무 궁금해요 저는 케이줄 안전빵으로 <웃음> 왜 이렇게 손을 절어 하나도 안 춰, 하나도 안춰 나는 타르르 자, 바로 볼게요 츄베르 츄룩츄룩 츄룩츄룩 츄룩츄 여러분 제가 왜 뱉었냐면 머스타드가 갈아서 원래 쓰는 거라 그랬는데 야, 말, 말하지 마! 빠져 빠져 자렇이해서검은에 먹어봤는데요? 너무 좋아 개 <웃음> 좋아 근데 이 와중에 개록 같은 거그 타르타르 맛이 궁금해요 주배 한번더빠져볼게요 <웃음> <웃음>